박군이 열애를 인정한 박군의 애인 한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한지영, 청주한씨, 1978년생, 고향은 당진입니다. 합덕초등학교와 합덕여중, 합덕여고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스포츠모델학과를 다녔습니다. 트로트그룹 LPG의 전 멤버였으며, 현재 소속사는 생각엔포테인먼트이고 종교는 무교입니다. 1998년 슈퍼모델 3위 출신으로, 다리 길이만 112cm의 달에, 여자 연예인 중 가장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영 관련 기사에는 항상 학다리 타이틀이 붙어다닙니다. 그큰키 덕분에 스타킹 CF 섭외가 들어와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몸매 관리를 잘해서 나이 40에도 여전히 좋은 몸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때 2억원의 누드화보 제의를 받았으나 본인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LPG 일기의 해체 후 커먼 커먼 다이어트 등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도 했으며 다이어트 노래는 정직한 가사 덕분인지 홈쇼핑 S, 스 식품 방송에서 BGM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런 한영에게도 아픈 시기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한동안 방송을 못하고 혼자 지냈으며 갑상선암 수술할 당시 에 말이 안 나와서 엄청 힘든 시절을 보냈고 말문이 트이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방송 출연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경을 밝힌 바 있는데 저처럼 결혼 안한 노초녀가 갈만한 방송은 많지 않다 다들 배우자 시부모 자녀 얘기들인데 저는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 거리가 없다 그렇지만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결혼 그러니까 아무 사랑도 애정도 없이 해야 하는 결혼은 싫다고 자신의 뚜렷한 결혼관을 보여줬었습니다 한영은 본인이 갑상선암으로 아프고 외로운 시기를 겪어보니 인생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사무쳐 있는 박군의 그 아픈 마음을 잘 다독여 주었을 것 같습니다. 박군은 엄마 같은 사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엄마처럼 나를 다독여 줄수 있는 사람, 연상이라도 좋다, 8살 연상까지는 좋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바 한영과의 방송 출연을 계기로 좋은 관계가 싹트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시기를 보내다가 이렇게 열애 인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두 사람의 사랑에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박군과 한영은 SBS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 함께 출연하게 되어 서로를 알게 됐고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했음을 오늘 소속사가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분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